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에서 지금 뭐 보고 계신 거는 그냥 채널 한번 그려봤습니다. 피치포크 펜으로. 근데 이게 오래된 음, 아주 굉장히 큰 흐름 속의 채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조금만 온나가더라도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조금만 얘를 좀 틀어도 이 끝에 가서는 결과들이 엄청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이 어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 조금만 움직여도 끝에서는 결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건 마음속에, <웃음> 마음속에 채널로 이렇게 위에를 기준으로 맞춰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렇게 위에를 기준으로 맞춰보면, 센터에서 지금 저항받은 거일 것이고, 그렇죠? 밑에 기준으로 맞춰보면, 밑에, 밑에 기준으로 맞춰보면, 조금 여유가, 다음 타겟이 이제 뭐 이렇게, 센터랑 같이 만나는 직전, 고점 부근. 그리고 지금은 이두 번째, 채널의 두 번째 선에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건데 참 애매해요 그런 부분에선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채널로 한번 작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얘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 보시기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채널 한번 가져왔었습니다 어렵죠 이게 렇 지금 보게 너무 긴거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걸 볼게요 주봉에서 주봉에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이 지표는 어, 트레이딩뷰에서 지표를 제 이름으로 이렇게 엑시아 검색하면 어, 트렌드 크로스 트렌드 크로스라고 하는 지표가 나옵니다 엑시아 여기 트렌드 크로스라고 하는 지표 있죠 그거예요 그거 한번빈트인 해보시고,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말이, 말이 좋아서 트렌드 크로스지, 아 트렌드 크로스가 아니라 이거는 그거다. 이거는 슈퍼구피, 구피. 슈퍼구피. 슈퍼구피. 슈퍼 구피. 슈퍼 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많이 있죠? 슈퍼구피라고. 여기 많이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구피 지표 구피 지표가 뭐냐면 지수 이동 평균선 단기 지수 이동 평균선과 그것보다 조금 더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이렇게 쭉 같이 붙여 놓은 거예요 지수 이동 평균선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붙여 놔서 이 녀석들의 곡선과 그 간격을 통해서 차트를 좀 흐름을 좀 살펴보려는 보는지대 저는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요. 색깔만 칠해 놓은 겁니다. 노란색은 단기 부분, 파란색은 장기 부분 해가지고서 나눠 놨고요. 거기 가운데 경계가 되는 기준인 선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한 20, 2 2일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20일 금방 그러니까 이 주봉에서 2 0계 캔들 두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가운데 센터를 상승하면서는 계속 내려오지 않고 노란대를 계속 유지했다는 라 특징이 있습니다. 맞죠? 포성 어, 곡선상 노란선을 계속 유지를 했다. 현재 노란선은 주봉에서 주봉 흐름에서는 이 추세가 여기 부분이 노란선이 깨지게 됐을 때는 사람들은 주봉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은 비트코인의 전체 추세에요. 흐름이 짧기 때문에. 월봉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동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아주 그냥, 음, 너무 큰 흐름이라서, 이거, 이거 말고, 비트코인의 흐름상으로는 주봉을 참고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동이 좀, 그래도 최소한 하나의 파동이라도 좀 보이는 기준으로는. 그래서, 주봉에서도 노란색 선 여기 선이 깨지게 되면 약 8천 정도의 위치에있는데요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완전히 이탈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이 가격선을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 추세가 좀 꺾였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지표로 같은 지표로 보면 지표는 지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좀 색깔이 좀 꼬였었습니다 파란색 안으로 들어오면 노란색이 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꼬였었는데요 오, 어제 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나 올랐어요 이건 좋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가운데 여기에 20일 이동, 지수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죠 어, 20일 지수이동평균선 비슷하죠?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 몇 일짜리인지? 21일, 22, 23, 한 24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24일짜리네. 24일. 별로 이게 그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이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하락 지속 형태를 일단은. 벗어났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보통 저렇게 됐을 때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상승 때 계속 큰 상승 이후에 이탈하고 나서 뭐 이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밀고 들어왔다가 밀고 들어왔다. 아예 꼬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꼬이면 좀 이어져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끔 그래서 꼬이는 모습이 보여지면 좀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었어요. 여기가 좀 비슷하네요. 했다가이 당시에는 못 넘어갔었고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다시 지지받으면 내려오지 않으면 올랐었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올랐었어요 여기도 좀 비슷했죠 이런 가격도 좀 비슷했습니다 었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내려오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좀보여질 때까지 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구나 노란색이 조금 이렇게 보여질 만큼 며칠 내려온 시간만큼 여기 유지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올라가 지금 뭐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유지가 돼서 지지 받으면 아 여기 보면 여기서 사면 좋지 여기서 사면 좋고 여기서 사고 싶죠 여기서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마 이런 데일 거예요. 이런 자리겠죠. 평균 가격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확인하고선 매매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인 거죠. 리스크 관리상. 뭐 이탈됐을 때 여기서 스탑하면 되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스탑이죠. 스탑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데서 사면은 여기서도 스탑 못 하고요. 이 여기서도 스탑하기 어려워 내려올 때 그래서 보면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손실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심은 해 여기서 이거 깨지면은 이 가격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러고 나서 봤더니 꼭대기에서 샀더니 막 30-40%씩만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 하고서 이런 데서 샀을 때이만큼이 내려가서 손절할 엄두가 안 나서 물리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살서 봐요 여기서는 한 저는 15% 16% 정도는 눈 한번 딱 감으면 할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손실 범위 내에 들잖아요 20% 안쪽은 물론 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좀 비교해서 어,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뭐, 만약에 매매를 내가, 이, 지금 관점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단기 차트에서 좀 짧게 짧게 보는 게 맞겠죠. 4시간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좀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거는, 어, 이런 트렌드를 벗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트렌드를. 여기, 여기, 여기. 벗어났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졌어. 단기적으로. 라고 하는 건데 그랬던 경우는 앞전에도 몇번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음 여기는 휩소로 작용을 했는데 이거는 휩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휩소였어. 휩소.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지 볼 건데 이렇게 되는지 볼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런데 조 올라,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볼 거고, 요 라인 정도 되겠네요. 다시 여기선 60선도 여기 게너 나가 있어. 여기 가격이 한 만, 에이, 또, 똑같은 그 가격이네. 만 760정도, 만 700에서 만800 근처, 그 근처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더라도, 이 그러니까 요런, 요런 데서 내려올 때로, 또 내려올 때, 이 파란색 안으로 밀고 들어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밀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가는지 볼 거고, 그때 대단이 채널 상단 여기 돌파, 돌파하고 가는지 볼 거고. 이해 되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기 흐름에선 보는 건. 저점을 높여 저점을 지켰고, 고점까지도 높인다면, 패턴상 이게 지금 한 50% 적거든요. 이거 50% 되돌림이에요. 그럼 되돌림 50%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또 하모닉 패턴은 배 d 패턴이 있습니다. Bad. 여기 넘어가는 자리가 그래서 뭐냐면 그게 배 a 마그네틱 무브먼트 배드 액션 배드 액션 그래서 BAM B A M M BAM 포인트라고 하죠. BAM g e 거. 이 자리를 넘어가는 이게 B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A고, 하모닉 패턴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C, C 나오고, 이뱀 트리거 액션을 넘어가게 되면, 이 어? 정도까지도 아마 보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저는 약간 좀 저건 무리일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 78.6% 근처, 이 자리, 여기 넘으면, 요만큼에 대한 또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우리는 어만 지금 오늘 걸려있는 자리가 만한400 정도에서 지금 걸려 있는데요 만 700에서 한 800까지 도달해서 여기에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좀볼 거고요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돌파한 가격 있죠 얼마냐면 만1 8 5 1200 여기 돌파한 거잖아요 밑으로 깨지면은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상승 자체가 에, 끝이야 이거 깨지면 여기 이 자리 깨지면 요 지금 올라가는 게 여기 여기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넘어간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요이 자리 요만큼 내려오게 되면 꼬리 이렇게 달리는 거 보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마진하는 사람들은 롱 잡는 데니까요 이런 자리는 깨지면 은슛시지만 근처에서 꼬리 다니는 거 보고선 롱잡 는다고요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자리라고요. 이 b 지점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하모닉 기준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 그죠? 어, 일단 지표같이 살펴봤고 어,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목구름표. 이목구름표 보면 4시간에서는 지금 돌파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음운, 음운, 음운을 돌파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운을 돌파하고서 넘어갈 경우에는 추세 전환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는데 4시간 차트의 추세는 여기서부터 집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를 횡보하고 올라가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만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큰그림에서의 추세는 일봉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일봉에서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네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 상단 이 근처는 여기 구름대 저항이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름대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네 근데 이 안에서 놀수 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이 가격을 돌파해서 넘어가서 여기서 놀기 시작하면 옆으로 지나가면 구름대를 벗어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지지선들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일목구름표 기준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8월 중에 11K를 회복해서 11K 위에 8월 중에 계속 위치에 있는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봐야 내려오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름대 위에 잠깐 올라갔지만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는 지금 올라왔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는 않더라도 저점을 깨지는 않더라도 뭐 이런 수렴을 거치든 아니면 뭐가 됐든 구름대 수렴을 거치면 구름대 밑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를 못 넘는 거래서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깨져서 다음 지지선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땐 이거는 일목구름표랑 뭐 이런 거를 좀 활용해도 그렇고요 볼린저밴드 요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면 이제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밴드의 폭도 폭이 좁아지고 잘안 보이죠? 좀 확대를 해볼게요 폭이 좁아지고 있고요 볼린저밴드 의 중심은 20일 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게 20일짜리잖아요 20MA 그렇죠? 20MA를 넘지 못했지만 블린저 밴드상으로는 여기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간격에, 이 간격, 밴드의, 밴드의 폭이 좀 좁아지고 있고, 밴드 폭의 상단은 지금 현재 11K의 위치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11K에요. 11K. 그 그러니까 밴드 상단에서 또 저항받고 내려오는지, 밴드 상단까지는 중앙을 넘었으니까 상단 넘어서 갈수 있는지, 그걸 본다 이겁니다. 일봉상에서도 한번 비슷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음, 지금 밑에 있다가 올라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면 근데 이거, 이때는 폭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폭이 벌어지면서 근데 지금은 오므라 들고 있습니다 오므라 들면서 그렇게 된 거고 상단에 맞았을 때 요렇게 내려가는지 아니면 계속 타고 가는지 그렇죠? 이렇게 오므라 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지 여기 여기처럼 여기처럼 되는지 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중앙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지 밴드의 폭이 벌어지는데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럼 이제 조정이 좀 발생되는 거니까 조금 더큰 조정 음 2017년도 12월달이랑도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걸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좀 계속 밑으로 밑, 저항받고 뚫지 못하고 가다가 이때 넘어가서 여기서 저항받았죠? 다시 밴드를 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됐다가 타고 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이때는. 지금이 한 이때라면, 지금이 이 순간이라면, 지금이, 지금이 여기라면, 이 순간이라면, 이 순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좀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11K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밴드도 잠깐 끄고요 그 어? 그러면 일본에서 어 이, 이거는 이 이제 CCI를 기반으로 만든 요, 요게 그거예요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트렌드 크로스라고 돼 있습니다 옆에, 옆에 이렇게 어? 엑시아 엑시아 써있고 어, 요거 요거 요 지표인데 이제 과매수권이랑 과매도권이랑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일봉에서 과매도권 근처에서 나오는 이런 불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일봉에서 특히 상승할 때는 봐봐 여기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 그렇죠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밑에서 불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없었어요 이때 처음이에요 뭐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얘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져도 얘는 확 떨어질 거예요 그때 그때 아니다 반대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될수 있죠 가격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특히 수렴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점점점점 높아질 거 아닙니까 얘가 여기서 수렴을 하면 얘는 가격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점 높아질 거라고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렇게 좀 약한 저점을 깨는 그런 움직임에 지표 자체는 내려가지 않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주봉에서입니다. 주봉, 주봉에서입니다. 주봉. 같은 지표에서. 주봉에서 불 들어왔습니다. 주봉 불 들어왔어요. 주봉에서.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주봉에서 올라가면서 불이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서 이렇게 올라간 게 거의 없어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어후, 역대급 상승이었습니다 이만큼 과 매수까지 도달하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다이렉트로 간 적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가죠 얘가 이제 지금 여기에 돌입한 건지 여기에 돌입해서요 지금 이게 불 돌았으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된다 겁낼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라면, 여기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여기면은 내려왔다가 가겠지 뭐. <웃음> 가겠지 뭐, 여기라면. 여기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건,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왔을 때이 자리 가운데 깨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깨는지, 가운데선 좀 과매수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불 들어오는 주봉에서 불 들어왔을 때 언제 잡을 볼게요. 그럼 이 당시 상승 이후에 주봉에서 불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이때는 여기네 한번 선 한번 그려볼까? 이런 선들 넘을 때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봉에서 얘가 불 들어오려면 지금 얘가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빠져 빠진,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봉에서. 그냥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요. 빠졌을 때, 여기 넘어가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우선 여기 불 들어올 거야. 아마. 여기 넘어가면. 이런 선들 넘어가면. 이불 들어오지 않을까, 녹색? 이렇게 빠지면서. 그럼 다시 여기 위로 이제 괌에서 유지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 불 들어오면 또 이렇게 조정 살짝 조정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잘 참고하면 될것 같고 일봉에서는 밑에 불 들어왔다 밑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4시간은 어떨까요? 4시간은 위에서 불 들어서 조금 있으면 은 과매수 지금 현재 과매수 상태에서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에이씨,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갔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 뚫고 가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리핑에 여기는 매도세가 나올 거 그니까 일단 올라가더라도 청산 레벨로 잡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이 정도까지 오늘 얘기하고요. 오늘 또 5시에 할 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5시에 다 오세요. 안녕.